7월 10일까지 최소한 기본 약관에 동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채널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제외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한 모든 크리에이터에게 새로운 약관이 적용이 됩니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크리에이터는 이 약관에 반드시 동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부속 약관 항목은 보기 페이지 수익 창출 부속 약관 쇼츠 수익 창출 부속 약관 상거래 제품 관련 추가 조항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는 모든 부속 약관에 동의하거나 혹은 일부만 동의할 수 있지만 잠재 수익을 최대하기 위해 모든 부속 약관에 동의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모든 크리에이터는 2023년 7월 10일까지 최소한 기본약관에 동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채널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가입하려면 다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재신청해야 하니 올해 7월 10일 전까지 새약관에꼭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쇼츠 동영상에서 최대한 빨리 수익창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가능한 일찍 새 약관에 동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쇼츠 광고 수익 공유는 2월 1일부터 시작되며 쇼츠 광고 수익 자격요건을 충족하려면 2월 1일까지 크리에이터가 기본 약관 및 쇼츠 수익창출 보속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2월 1일이 지나서 동의할 경우 쇼츠 광고 수익 공유가 동의한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핸드폰에 유튜브 스튜디오 어플로 들어갑니다. 하단에 수의창출을 클릭합니다. 파란색 글씨 검토 및 동의를 클릭합니다. 1단계 기본약관 검토를 클릭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기본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한 후 동의를 클릭합니다. 2단계도 1단계와 마찬가지로 약관에 동의하고 마지막에 제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쇼츠피드 광고의 수의창출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사용을 클릭하고 약관에 동의하시면 설정이 끝납니다.